두께는 얇게 분리는 많이 시켜서 대회전 돌려야지 키스 조심 아 키스는 안나겠지쥬 키스 조심하라니까는 오호에 들어갈뻔했네 아! 미안해유 이번엔 더블 칠게요 없는 공도 만들어 친다고 그래 한번 해보소 횡단 변신 못 맞췄지롱. 흠, <웃음> <웃음> 개 <개정화> 정확기간에 <웃음> 더블이나 횡단이나 한끗 차이긴 한데 그래도 미안해요. <웃음> 살짝 끌어서 뒤돌쳐야지 아이씨 아! 오메 이거 미리 미안합니다잉 잉? Nope. 인사까지 했는데 안 들어가서 많이 섭섭하시겠어요 진짜 아까워 죽겠네 엄마이갓 초남이? 음. 흠. 아! 어이 어째였을까잉? 미안합니다 택도 없네 잉? 허넌넌넌넌넌 <웃음> 아싸리. 아, 누굽니까? 아이고, 미안합니다 <웃음> 어이 강프로 나뭐 칠까? 대회전 대금기만 해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? 그래 잉. 그냥 바로 칠게 언능 끝내고 술이나 얻어먹으러 가세 아님 뭐 치신거요? 제목이 뭡니다 술이 이미 취하셨구만요 <웃음> 어? 설마? 이거 됐다. 어? 아이씨? <웃음> 나이스. 잘 치요. <웃음>